근데 이제 데몬이기 데몬 그랩으로 두글또 먼저 끌어올 수 있냐? 네. 그게 대신 끌려가 주는 것도 좋거든요, 바드보다. 그렇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음은 지금 위기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네, 결과적으로는 어, 교전을 동시에 열고 있거든요 포커싱을 네. 요맹이 선수가 계속 뭔가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것을 일단 잘 끊어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아, 홀리나이트가 맞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일단 아, 노운동 입장에서는요 휘두르기 블래스터거 맞았다 시작한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아아 어, 어, 시작, 어. 화연방사기 휘두르기 율법 네. 율법. 아 근데 육공 선수가 이미 스킬을 깔아둔 뒤였고신네 네. 운동 위쪽에서 신상검 뭐, 또뜨거워 또, 또, 또, 뜨거워요 뜨거워요 와, 행진곡이라서 이거 못 오죠? 아, 들어온다. 요맹이가, 요맹이가 꽤 많이 체력이 자대궁연설 두르기는 했습니다만 와. 와. 와... 순서가 오히려 버티질 못했고 이거 각성기를 서로 받아치는데 사용하면 지금 비율이 잘안 깨져요 이래서 그러니까 요맹이도 가겠는데요? 네. 신의 분노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아 살았어야 각성기. 되는데 네. 이게 휘두르기의 장점이죠 아 우리 각성기 두께 그쵸 네, 서포트 각성기 두께 아 지금 컴보가 다 와, 들어갔습니다. 버틸 수 있는 거 이렇게 되면 충분히 버텨집니다. 아니 거의 풀 체력이었는데 지금 체력 보세요. 이제 육콩 선수만 남았거든요. 각성기. 네. 이게 휘두르기의 장점이고요. 아, 은 팀들이 무서워했던 그투 서포트의 힘. 더 네, 보여줘야 돼요. 악마가 돼. 됐어요. 네. 아 근데 위쪽에 보고 서... 있기 때문에 네. 이거 홀리나이트리 육콩 선수가 일단 끊어줄 수가 있고요. 근데 와. 어쨌든 악 악마... 아, 대신에 호달두가 각공. 지금 아, 동호 선수가 계속해서 포커싱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동호 선수가 포커싱 되면 은 아무도 케어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 물론 서폰예 물론 6호까지 어쨌든 제 오픈지엘까지 데려한다고 하더라도 스코어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이 운동 자, 오픈지엘은 또 살아갑니다 월삼각불었고지금 지금 고서 계속 태그매치만 들면 아직 시간이 괜찮거든요 일단 바드까지 끊었어요 아, 지금 봅니다 아. 헤비터를 헤비터 각성기 썼구요 이거 반바지 이자 일단 유공이 어, 많이 몰렸어요 그렇지. 유공이. 근데 유공이 잡힌다고 하더라고. <웃음> 네. 시간이, 어, 시간이 시간. 없어요. 시간어요 휘두르기가 어. 첫 번째 세트를 잡습니다. 참이 댐감에서의 예, 장점을 예, 휘두르기가 아 진짜 그. 강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육콩의 데미지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팀 내에서 딜러를 하는 선수가 육콩이니까. 근데 육콩이 데미지를 잘 넣을 수 있게끔 판이 만들어졌다? 그럼 성공인 겁니다. 네. <목소리> 결국 운동 입장에서는 누가 선봉으로 서서 같이 싸워주냐인데 이제 아까는 그게 홀리나이트였다면 이게 배틀마스터가 돼서 먼저 뛰어들 수도 있는 거고 사이드를 노려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랩은 한번 통하지 않았었고요 네, 각성기 위에. 그러니까 아, 이거 잡아먹자 아, 예, 여기서 칼을 빼듭니다, 이 완전 운동! 완전 고투자인데, 이거 일단 심포니아로 버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어쨌든 어투서포시기 때문에 이유공 선수의 체력이 이게 오 어, 금방 죽을 피가 아닐 수 있거든요. 자 어, 그래서 사바레야지고 아 이어콩 잡기 위해서 와 마무리 아. 훈성. 자 그래, 어, 그래 그래 자 이거는 뭐양어용으로 이어콩 선수가 써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둘이 같이 포커스를 요맹이 쪽으로 했었습니다. 양평 선수는 빠졌고. 아마 각성기를 거의 끝자락에 쓸것 때문에 뭐 역전용 아니면 버티기용으로 말이죠. 오 어, 야무스카. 풍신 처리 마무리. 지금 갈려 놓고 갈아 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좋습니다. 지금도 같이 세이씨 같이 유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도 나왔고요. 어 그래도 야문 선수가 이거 잘 풀었어요. 네. 들어와 가지고 훈서 선수 이러면 적극적이 못 한다. 아 이걸 네. 또 막아요? 그래도 어, 시키다. 오퍼지 바드가 오려. 바드가 오려. 양쪽 모두 다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아 결국 훈서를 데려가네요. 자 이거 여기서 근데. 체력 더빠지면안 돼요. 이 운동은? 네. 자 근데 이걸 터에 깔아야죠 이제. 헤비토렌 각성기까지 불러냈습니다 어, 순서 선수 한방 들어가면 사실 바드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네. 연장전은 갔는데 오육공이육공이육공자 60. 광시국 빠진 상태고요 위쪽에 네 에너지필드 버티고 있습니다 바드 물러! 자, 자, 자 야모이! 어, 야모 각성기! 야모 각성기! 유명이 잡으면! 자 오히려 그유명이 선수가 약간 깊게 빠진 네. 느낌이죠 함전에! 게이터밀업자는 문쪽에! 자 이거 풍겼습 확실히 전첫 번째 세트보다는 피해를 입힐 수 없을 만큼 본인도 많이 예 물렸다는 얘기고 그런 만큼 요 훈동도 뭔가 해법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는 얘긴 거죠. 네. 그걸 훈서가 잘 생각을 하고 플레이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 뭔가 기세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주고 네. 있거든요. 야 이거 보마도 버텼고요. 어떻게든 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메이가월삼각 쓰고 초풍각 쓰고 근데 이게. 이렇게 옵니다. 네. 자, 아우, 야몬, 야몬이 야몬? 좀 위험하죠. 네, 이런 장면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터집니다. 근데. 아 미사일 폭격. 아, 그리고, 그리고 위쪽 진짜 각도기. 이러면 요 운동 전반적으로 체력이 훅 떨어져요. 이거 다행이 났어요 지금. 아니 시작은 좋았는데 말씀들었잖아요. 휘두르기 선수들의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다니까요. 아. 초반부터 주도권 확실하게 잡는데요 지금 체력 차이가 너무 커요 규명 용명이 훈서도 체력이 너무 적거든요 아, 아 이렇게 되면 훈서까지 같이 데려갑니다 이건, 네. 두콩이 지금 많이 버텼거든요 혼자서 아 근데 이건 쉽지 않네요 적동각? 그 이후에 어 버리고 뭐래? 자 근데 이게 야모까지 아웃된건 원하는 시동으로. 그림이 아닐 텐데 예, 예. 예. 또 예. 버티게 만들어 줬고요. 자 절구 깔았어요. 다 이걸 다 보보나요? <봐라> 아 근데 이게 체력이 걸리면 버틴다고요? 이거 유공 이러다가 조금 빠른 시간에 털에까지 설치해서 버틸 수도 있어요. 네, 유공 선수는 악마와였는데 오히려 다운이 되고 아니 이게 저는 유공 선수 그 체력이 양, 그 조금 남았을 때 오히려 이게 상시고 어, 아 잘못하면은. 어, 이, 보일 수 있겠다 어, 리스폰이 어, 어, 아이고! 생각을 썼네 우리! 자힘게 해! 자! 야, 이거 다음 절구 어떻게 타나요? 이야 뒤쪽에 개탤린 건 야구는 일단 아웃될 것거 같고 유공도 어, 예. 끊고 이거 오픈지 선수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체력 빼줘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 네. 운동은 아. 미치면 안 됩니다 어, 스코어를 맞춰주면 돼요 어, 기상기 때문에 오픈지까지는 그렇지 어떻게든 끊어줄려고 코마 막을 고음악 얻었어요. 자, 근데 팀원 왔어요. 네. 훈서 선수도 위험합니다. 더 들어가면. 어? 어?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위험해요 지금.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버티지 못했고. 자 그래도 오픈제일까지는 주고받습니다. 자 훈서 훈서 훈서 경직. 와, 이러면, 이러면 그림은 휘두르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네. 와 진짜. 게틀링건아 신성고음 연계까지. 이거 아니, 이제 게임이 오픈지에 선수가 마지막에 버텨줬던 것이 자헤미터렛까지 소환을 했습니다 미자일 폭격 떨어지고요 아니 레이 버... 이제 버티기 모드예요 아니 레이저의 체력 도 보이지도 않아요 야 심지어 여기다 전국 깔아졌어요아 이러면 양에서 버티죠 그냥. 버텨라 버텨라 아 시간 없습니다 휴대록이 강요와 <웃음> <웃음> 말이 안 나오네요 6 0만 피해 60만... 와 진짜 육홍 선수가 사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투 서포트 좋아 홀바 좋아 세면은 여러분도 하세요 하면서 예 아, 네. 네. 근데 안 되겠네요. 블레스터 나만큼 잘한 사람이 없으니까 예예 아, 아, 예. 지금 길직표 예, 예. 보니까 나오네요. 조직하면 팀명이 휘두르기겠냐고요. 이 휘두르기를 안 맞고 그리고 나서 각을 봐야 되는 요운동입니다. 어, 조건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하세요. 아 그냥 유명이? 순서 진영은 이미 가게 됐다 휘두르기가 각성기 네, 이거 어, 세로가 잡기? 없다 보니까 쓴 거거든요, 근데? 그렇죠! 훈서! 네? 훈서! 그리고 뜨겁게 다시 한번 달궈주고 이대6콩 이게 다 데미지예요. 훈서 체력 깎였죠? 어, 어, 그 부분은 어쨌든 빠져나왔으니까 여기서 기회를 한번 봐줘야죠. 네 어, 다시 한 번, 이거 6콩선수와 1대1 구도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겨야 되거든요, 선수들이? 여기 쪽에서 1대1, 아래쪽에서 2대어 서로 간에 하나씩 하나씩 야, 1대1로 네. 맞붙어! 그렇죠! 네. 명쾌하죠! 아, 훈서가 계속 체력이 깎입니다! 백진공! 들려지고 버티고 공을 네. 살려라! 아니, 심지어 악마화 됐는데 도망다니고 있어요. 체력이 없어서 최생을 일단 늘리겠다는 선택인데 야 그리고 각성기까지 썼죠? 요운동? 네. 약간의 어, 이전과 다른 분위기는 그래도 각성기를 어, 유, 요운동 입장에서 지금 받아친 거거든요. 네. 여기서, 아 여기서 여기서? 이거 안에 들어가서 지키면 순서 선수가 데이토블럽션이 아, 동무 선수 살았거든요, 아래 빠져서? 네 야, 이건 몰라요, 근데 아직 진짜 팽팽합니다 야, 지금 세 명이 이게 다 좋은데요? 큰일 났어요! 이거 셋다 같이 가겠는데? 육콩이 죽여 육콩이 추격! 아아... 화염방사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다운 빠진 거? 와... 아, 지금 캐어도떨어오는 거... 지금 그랩으로 아 당겨오기는 합니다 네. 지금 율법이랑 광시 같이 빠졌거든요? 여기서 죽더라도 하나 데리고! 그 큰일 났어, 그렇죠. 예, 과감한 판단! 네, 지금 육공에서 체력이 워낙 없다 보니까 광신호기랑 육병 같이 빠졌었어요 네. 아 근데 야몬이 이거 킬각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아, 육공이 쫓아갑니다 아 정의 집행 휘두기 맞았어요 훈석 어잠깐만 네. 프리딜 프리딜 어? 와... 뭐 홀나. 이게 같이 밀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케어를 아마 도모 선수가 하려고 했을 건데 그거를 야문 선수가 막고 결국 킬까지 만들어냈어요. 점점 차이를 벌려놓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결국 체력 보충할건 휘두르기고요. 보충 어, 모드에 맞춰서 해미 터렛 깔았고 자 무구권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요맹이 자, 그러니까 이제 터렛 버티기 모드. 네, 일단은 유서 아, 선수가 체력이 없거든요. 자안 먹어. 키면서! 네? 자 근데 오픈지! 어, 슬슬 안쪽으로 또 약간! 운소! 운소! 운소! 안 나와! 안 나와! 운소 살수 있어야지! 힛들게! 힛들게 맞았어요! 그다 맞춰 나가요! 그럼 맞춰 나가요! 3대3! 아직 모른다! 네? 근 이거 연장전에서 아.. 일단은인데 그래도 6홍의 체력을 많이 빼놨기 때문에 당연히! 자 포커싱은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바드가 보고 있어서 아.. 다시 한번 화염 박사기! 그리고 신성검 자, 지금 스킬 빠졌어요. 이거 들어가야 돼요. 훈소 선수 들어가야 돼요. 근데 행진곡을 깔아 놔서 유공 노래, 죠 유공 노래에 버티나요? 버티세요. 자, 에너지 비대로 가! 아! 아, 아 이만하면 그대로 우승 결정나요. 회자력이가 우승 차지합니다. 공 선수가 승리를 다 가져갔고 배틀마스터도 네. 풍신 초회를 계속 이기는 아 기인까지 아 우승 트로피. 네. 로열 로더스의 우승 트로피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렇 아, 진짜 휘두르기 입장에서는 뭐 우승한 것도 당연히 좋은데 경기력도 너무 서로 서로가 좋다 보니까 그렇죠. 네, 지금 뭐 덕담이 뭔가 주고 갈것 같은 그런 좋은 분위기죠. 유호 홍재호, 오픈즈의 김경식, 야몬 이재준, 로스트아크의 PVP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 휘두르기 팀이 장식합니다.